월 어, 설에는 이거 파래, 파래하고 굴 넣고 부침개 좀 해먹어 보자 그러자 어, 이게 파래 세팩세 세 팩이 아니라 세 뭉치 이거 다 그냥 부칠 거야 부치는 이는 향이 파래 향이 너무 좋아 부쳐서 어. 놀러 가려고 <웃음> 부쳐가지고 놀러 갈 거야 먹고 어? 살랑살랑 이렇 해야지 뻔물 이게 뻔물이 나오니까 한 서너 번 살랑살랑 응? 어? 1한번 씻으면 끝 응. 자, 굴도 연한 소금물에 소금 조금만 넣고 이 소금을 안 넣으면 맛있는 물이 다 너무 심심해지니까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이제 씻어줘야 돼이 굴이 종이컵을 하나인데 이 굴은 치고 안 씻었을 뭐때 먹은 게 제일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굴쪽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살짝 소금물에다희 휘쳐줘야 되거든 희치면좀덜 맛있어 안희칠 때가 제일 맛있어 부침가루 한컵 감자전분 한컵이 감자전분 넣으면 쫀깃쫀깃하니까 계란 하나를 딱 넣고 조금 물이 조금 반죽이 조금 이게 묽은 것 같으네 전복 저기 뭐야 이거 부침가루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다 파래를 물기를 을물 꾹꾹 짜가지고 여기다 이제 매콤한거 좋아하면은 청양고추를 송송송송 다져가지고 넣어서 부쳐도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냥 안 넣고 요것만 넣고 해야지 굴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굴 넣어주고 불에서 좀 간물이 나오니까 소금은 안 넣어줘도 되고 식용유를 두르고 부침개 할 때는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두어줘야지 기름이 적으면 퍼석퍼하고 맛이 없어 또 먹어봐 아우 맛있네. 응? 맛있어. 향이 좋지? 응. 음. 바삭하, 바삭하다, 바삭하다, 맛있네. 아, 이거 굴 너무 많이 들어갔다. 맛있네. 응? 어, 예. 오, 맛있는데, 과자 같네? 응? 과자 같네. <웃음> 이게 굴을. 안찔르기는이 음. 굴을 이렇게 다져서 넣어야 되는데, 통으로 넣었더니, 좀 이렇게. 네, 응. 이게 좀 가운데로 와야겠다. 어, 굴이, 저기, 익을 때는, 여기 다가찍게 이럴 때는 물이 좀 튀긴다. 먼저는 김치 갈 때는 이게 다져서 넣는데. 음, 먹을게맛있고 아니, 부침, 부침을 명절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, 이제 이, 이 파래는 명절 안 해먹어봐가지고, 올 명절에는 이렇게 파래 부침, 부침개로 좀 이렇게 먹어보려고. 아. 맛있어. 아, 고소하네. 되게 어, 고소해. 다른 응. 전하고 완전 달라. 응, 어, 우 고소해. 그동안 먹던 전맛이 아니야. 아, 아, 아, 아, 아. 그래서. 그리고 조심하세요. 이래서 굴을 다져야 돼. 근데, 음. 이게 통으로 오늘은 했더니 막 물이 좀 튀기네. 물, 이렇게 굴, 물 튀기는 게 튀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져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안 다지고 넣었더니 막 물이 이렇게 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튀기네 <웃음> 모양이 없어 봐봐 튀긴 <웃음> 게가 그러니까 모양이 없네 아유 쑥쑥 그래 가지고 잉? 잘 익었겠지? 맹글 때는 이렇게 크게 안 붙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렇게만 붙일 거예요 동그랗게 딱 해서 굴 하나씩 딱딱 올려줘야겠다. 이렇게 딱 해놓고. 우리 이거 먹고요. 딱딱 이거 먹고 또 설에 또 해먹을 거예요. 너무 맛나불어. 꼬집보다더 맛있어. 아, 이거 그치? 진짜 맛있네. 응. 이거는 똥... 강력 추천. <웃음> 이게 동그랗게보다 더 맛있지. 음. 이 되게 곱, 너무 고소한데? 색감도 너무 좋고. 응. 설에 할 때는 이게 굴을 다질거야 음. 아, 파래 동그랑땡 파래 동그랑땡 하면 좋겠다 음. 끝! 아 어, 이게 파래 파래굴 전인데요 아 어, 파래가 굉장히 그, 어, 이게 부치니까 고소하니 되게 맛있네요 그래서 이거 꼭 명절에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